그때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그때 그렇게 사랑을 했다면 그때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서 아쉽고 지나가서 아프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맘에 두고 살면 병나서 죽는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한다고 돌아올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어리석게 마음에 두고 사느냐, 이 말이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 아이에게 능력 있는 아버지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능력 있고, 멋진 남자로, 친구들 가족들에게 두루두루 인정받고, 여가를 즐기면서 멋지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그때 잔머리를 굴리고 몸살이다 결단의 시기를 놓치고 엉뚱한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 시공창 비슷한 환경에서 애둘 데리고 비참하게 생을 영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눈물만 남아서 고통이 아픔이 가슴을 후비지만 어찌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으니 스트레스와 술, 담배로 망가진 위장 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 날까요? 죽음에 대한 유혹도 느끼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냥 횡하니 나선 거리에서 오늘따라 어깨 깊숙이 파고드는 매서운 날씨가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지나간 일들을 깨끗이 잊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왜 그리 힘이 드는지요? 살려는 의욕을 팍팍 꺾어버리는 지난 날에 대한 미련, 후회, 나는 언제쯤이 되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실패담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점이고 답답해 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건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주식시장은 정말 지독한 시장입니다. 손실이 나고 실망하고 다시 용기 내자 하고 마음을 다잡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어김없이 제가 들어간 가격이 고점 가격입니다. 어찌 고점과 저점을 그리도 잘 맞추는지 제가 하는 반대로 투자하면 부자가 될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파생시장의 급행창으로 인해 주식시장조차 파생차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같이 투자하신 분이나 기술적 분석하신 분이나 손실이 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는 분일수록 더 많이 깨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가격 밑으론 안 내려온다. 1년 전 저점이었지 그러면 깨지고 2년 전 저점이었지 하면 또 깨집니다. 이번엔 진짜 3년 전 저점인데 이건 절대 안 깨진다고 믿었지만 그것마저 깨져버립니다. 과거엔 언론에서 어두운 뉴스가 나오면 그것이 저점일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언론의 말이 맞습니다. 시장이 제 생각만큼 부정적인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번 하려고 속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전 올해 38살로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주식투자 경력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처음 접한 건 저도 남들처럼 시장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단어입니다 투자를 일찍 시작하면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5년 후 정도는 시장을 보는 제 안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손실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시장엔 물반 고기반이었고 손실 보는 것은 시장의 탓이 아니라 제가 너무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수 후 보유만 하더라도 대부분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치투자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대부분 커다란 수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작년 7월까지 수업료로 4천만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처음엔 알바로 모은 500만원이란 돈으로 시장을 접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다보니 금방 깡통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잠도 안자고 알바를 해서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물타기 했습니다. 그래도 손실, 또 손실, 또 손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작년 매수 자금은 1,8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없는 셈치고 회사가 망하든가 내가 망하든가 하는 셈쳤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하락한 만큼 내가 알바를 해서 손실을 보충하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재작년 12월 2700원이었던 주가는 61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며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수익이었습니다. 24백만원 정도의 돈이 정말 너무 커 보였습니다. 세상이 조금 시시하게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저에게 있어 최고의 해가 다가옵니다. 상승 국면에 주가가 위치한 종목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수익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수익을 놓쳐버렸습니다. 작년 12월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우연히 대선 관심주로 관심을 받아 1월에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투자자금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상승 국면에 있는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 종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좋아 보였습니다. 신용까지 사용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다음 날부터 바로 상승을 하였고 70%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무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이 되었습니다. 이젠 좀 시장에 대해 알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만이 독이었나 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저도 저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절반의 돈을 예치시키긴 했지만 나머지 돈으로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주가지수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대주거래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라 예상해서 다우지수 선물 매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달러매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실, 또 손실 또 손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판단은 맞았지만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포지션을 정리한 다음에서야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불안해하고 좌불안석해서 수익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엉덩이가 벌어준다라는 말이 어느새 저에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제 심리 상태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좀더 빨리 앞에 가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엉덩이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매수하면 불안하고 매도하면 또 불안합니다. 매수하면 하락할 것 같아 불안하고 매도하면 상승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매수하고 나서 조금 하락하면 부실이 터질 것 같고 매도하고 나서 상승하면 강력한 경기 부양 책이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전엔 시장에 대한 확신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신 마저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력은 쌓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경험은 부분적으로 쌓이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것마저 소용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2개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파생은 안 한다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매매 결과가 백전백패가 되는데 여기서 더하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황폐화가 되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현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매수 3일 만에 손실이 15%에 육박합니다.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저 같은 소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보아서 시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인것 같습니다. 올 한해만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답답한 건 시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이란 녀석도 같이 날아가버린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진 엉덩이는 가벼워졌습니다. 돈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한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지킬 수 있는 소신이 저에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조차 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매도한 종목은 상승을 하지요. 손실을 본 이유는 심리적 이유와 더불어 너무 많은 금액을 매수한 것이 패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목에 좋고 납돈과 별개로 전 수익을 볼 최소한의 자격조자 갖추어지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놈한테 향후 시장이 상승한다고 하여도 수익을 줄런지요. 아마 아니겠지요. 2개월 전 옵션 투자를 그만하기로 한 것처럼 주식 투자를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둔다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최소한의 평범한 삶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도박판을 벗어난다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안락한 미래 또한 포기해야 하겠지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안락함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도전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그러기엔 지난 6년간의 투자에서 많이 지쳐있는 저를 느낍니다. 억지로 버티어 온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지만 돌아가면 영원히 돌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4차원 세계인 주식 바닥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역전이 웬만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